안녕하세요 코딩네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다음 영상인 기계학습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실습을 하게 될 건데 그 실습을 하기 전에 미리 좀 세팅이 필요한 게몇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찍게 된 영상인데 만약에 다음 영상에서 실습을 하시다가 어, 이거 세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다시 돌아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실습에 필요한 파일을 이렇게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올려놓을 건데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아마 이렇게 두 가지 탭을 먼저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트레인과 테스트라는 탭 그래서 먼저 자 파일을 누르시고 다운로드 쉼표로 구분된 값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테스트로 또 탭을 옮기셔서 똑같이 다운로드 쉼표로 구분된 값 이렇게 하면 이렇게 두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되거든요 장수 데이터 테스트, 장수 데이터 트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잠깐 어, 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마 바로 이렇게 j u p 노트북 실행을 시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실행이 되면 네 이렇게 이제 뜨는데 지금 이 폴더가 위치가 어디냐 하면요 네 먼저 C드라이브의 사용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그 계정 으로 들어가면 자 지금 이 폴더를 여기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기본적인 디폴트 위치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고 어, 실습이라고 했다 라고 하면 잠시 후에 여기도 실습이라는 게 뜹니다 뭐 새로고침 해볼까요 네 실습이라는 게 여기 떴죠 그래서 실습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노트북을 계속 만들고 했다라고 하면 자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그 파일 자 여기 있죠 제가 이름도 바꿀게요 실습 그러면 얘도 실습으로 바뀌거든요 네 지금 여기 열려있는 파일이 지금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복사한 이 다운로드 받은 장수 데이터를 받고 얘를 이름을 프레 a n 이라고 바꾸고 얘를 test라고 이렇게 바꿔야 자 얘랑 얘가 같은 이렇게 위치에 있어야 같은 디렉토리 상에 있어야 네 이렇게 파일을 정상적으로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받아와지고요. 테스트도 이렇게 잘열려듭니다 얘가 만약에 여기 폴더에 없었다라고 하면 얘를 실행시켰을 때 어디 엉뚱한 데가 있다고 라 하면 자, 이렇게 File.FoundError 이런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네, 답입니다 제가 올려드릴 코드를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셀을 그 코드 블록을 만드시면서 코드를 입력하시고 실행시키면 시면 되는데 그때 역시 주의하셔야 될게이 테스트와 트레인 두개 파일을 실습하시는 노트북 파일과 곧 같은 위치에 넣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